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QCY T1이라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입니다 네, 그럼 리뷰 한번 해볼까요? 리뷰하기 전에 첫 번째로 사게 될 배경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에어팟을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어팟 기본 가격대도 그렇고 어, 좀 에어팟2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아,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사실은 지난달에 일본 후카이도로 여행을 갔다 왔는데 여행 갈때 이어폰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대중교통 같은 걸 많이 이용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주문을 했는데 아이러닉한 거는 여행 갔다 와서 배송을 받았습니다 제품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품 박스는 네, 지금 이렇게 생겼고요 네,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박스 모습인데요 거의 정사각형의 박스고 뭐. 더덕이랄게할게 게 없어요. 그냥 기본 박스고요. 한번 꺼내볼게요. 네, 일단 뒷면을 보시면 이렇게 정품을 나타내는 네 표시가 있어요. 네, 그리고 네, 여기 열어보면 사실 비닐은 제가 제거를 이미 해둔 상황이고요. 원래는 비닐 패킹이 되어 있습니다. 네, 크래프트 박스 열면 이어폰이 보이죠. 꺼내보 아래쪽 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피셔의 T1에 대한 설명서 그리고 마이크로 오핀 케이블 그리고 다양한 사이즈의 이어팁들이 들어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이어팁이 제 사이즈에 맞았거든요. 이렇게 박스는 뭐별게 없어요. 뭐 제품 가격에 맞춰서 딱 심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장점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 제품의 장점은 뭐 다들 아시죠? 가격, 가격입니다 가격 배송비 포함해서 2만원대 초반이면 이 제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팔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의 인기에 힘이 어서 QCY T1S 라든지 QCY T1 PRO라는 제품도 같이 인기가 많죠 그 비교 동영상을 하시는 유튜버 분들도 많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친구랑 둘이서 점심 한번 먹지 않으면 나오는 비용?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편차는 있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실패, 혹시 혹시라도 실패하더라도 그냥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편하고 제가 지금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세 번째 이입인데 그중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블루투스 5.0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일단 신호도 강하고 지속성도 강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효율도 더 좋아졌다고 해요. 완충을 하게 될 경우에 이어폰 하나당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스펙사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충전 독에서 4번 정도 완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16시간까지 사용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질입니다. 일단 음악 음질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두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량 레벨이 높은 구간 그러니까 뭐 노래에서 방,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굉장히 강한 음들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보통 좀 하위나 저급한 이어폰들은 음이 뭉개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이어폰은 그게 없었어요 두 번째는 음역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음, 중음, 고음 예를 들면 기타는 여기쯤 나오고 있다면 드럼은 여기쯤 나오고 있고 약간 공간감이 느껴졌어요 음역대에 따른 그래서 오, 굉장히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음향 기기를 전문적으로 리뷰하시는 유튜버분들도 가격 대비 10만 원 언더 제품 중에서 꽤 좋은 음질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말을 믿고 샀는데 정말 저도 들어보니까 어, 정말 그두 가지 점은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통화 음질도 나쁘지 않은 게 저는 이걸 언제나 포켓에 넣고 나니다가 운전할 일이 있으면 모자서 블루투스 통화를 했는데 친구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통화 음지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수준 이었습니다 첫번 단점은 블루투스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제품은 개별 블루투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부터 먼저 순서적으로 빼내야 한번 연결했던 기기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왼쪽이 자동으로 페어링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네, 왼쪽부터 빼내게 되면 그런 시스템이 안되고요 보이시죠? 연결이 안된 겁니다. 하지만 오른쪽 거를 빼면... 네, 지금 음악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렇게 오른쪽 우선으로 블루투스가 연결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먼저 그럼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오른쪽부터 빼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해서 케이스를 딱 열었는데, 겉에서 오른쪽이 어딘지 안 써져 있네요 그렇죠 여기 뒤편에 R 이라고 아주 음각으로 써져 있는데요 정말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럼 좋아요 오른쪽부터 연결이 되게 했으면 오른쪽부터 빼내라고 여기 뭐 예를 들어 오른쪽 이어폰에 여기 도개서라든지 여기 r 이라고 적어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롭게 되어 있죠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어느 쪽을 빼내던지 나중에 빼낸 쪽이 자동 페어링이 되게 하는 시스템이 가장 좋은 건데 그게 안 된다면 표시라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이 되는데 저는 이 제품만 가진 단점은 아니라서 단점이라고 말이 좀 애매한데 이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 특성상 통화할 때좀 울린다는 거예요 웅웅 응, 응, 이렇게 그리고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말씀하시는 단점 뭐 뚜껑이 왜 없냐 불안하게 근데 이 제품은 생활 방수 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흔들어서 빼려고 해도 빠지지가 않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붙어 있어요 써보시면 아실 거예요네 이렇게 오늘은 QCIT1 제품 리뷰를 해봤습니다 제 컨텐츠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기까지 이칸트 였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